세번째 미신은 치료를 마친 후에 병원에서 나올 때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됩니다. 병원에서 나올 때에는 앞만 보고 가야 하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미련을 보이는 경우 병이 다시 따라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콩! 진짜 응애는 특이해의미 안녕, 체리야. 너가 알려준 미신이랑 그다음 진짜야? 나 알려주면서 진짜 너무 무서웠어 쓰땅쏘 so. 베트남 미신 완전 무섭지? 특히 터키오 플라자 이야기는 나도 너무 무서워 응 너무 무서워서 나 오늘 한국어 배우러 못 가겠다 오늘은 수업 빠져야겠어 헐제리야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조인너스 코리아에서 행정봉사자로 활동했을 때 수업 일지를 확인했었잖아. 그때마다 조인러스 코리아 한국어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수업 준비를 해주셨단 말이야. 아, 그래? 조인러스 코리아 한국어 교재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조인러스 코리아 한국어 수업이 인기도 많잖아. 그러니까 수업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한국어 수업 자꾸 빠지면 귀신이 너한테 따라 붙는다 알겠어 오늘도 수업 들을게 꼭! 조이너! 코리아 좋고 321운동 3. 세 번씩 보고 2. 두번 지인에게 공유 1. 한번 추천입니다